1916년 12월 17일 러시아 상트 베테르부르크 자칭 신비주의자 겸 니콜라 이 2세의 절친한 친구 그리구리 라스푸틴이 심각한 총상을 입게 된다 암살자는 라스푸틴의 왕실 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지난 1세기 동안 라스푸틴 암살의 진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최근 그의 죽음을 원했던 다른 세력이 있었다는 비밀 문서가 발견됐다. 그렇다면 그날 밤현장엔 누가 있었던 것일까? Plot, 공식 검시 사진을 재검토하고 최신 탄도학 지식을 동원해 방화 당긴 범인을 추적한다. 지금부터 라스푸틴의 미스터리 파일이 공개된다 1905년 제정 러시아의 황제는 니콜라이 2세였다 루마노프 왕조는 300년 동안 러시아를 지배했고 국토는 동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독일까지 뻗어 있었다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궁전이 권력의 중심지였다 독일 출신의 황후 알렉산드라는 타사다이를 두었다 네명의 딸과 왕위 계승자인 막내 아들 알렉세이였다 하지만 황제와 황후는 백성들은 모르는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알렉세이가 왕위 계승을 위협하는 질병을 안고 태어난 것이었다 혈우병은 피가 응고되지 않는 유전병이다 100년 전엔 치료가 불가능해 잘못 넘어지기만 해도 목숨이 위태로웠다. 역사학자이자 저술가 하런 라파포트가 황실의 고민을 설명한다. o e 고 로마노프 왕가는 후계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알렉세이의 지병을 철저히 숨겼다. 알렉산드라 황후는 정교회로 개종했고 깊은 신앙심을 키우며 기도했지만 아들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다. The obsession w 1905년 11월 1일 남모르는 고통에 빠져 있던 황실에 그리구리 라스푸틴이 등장한다 시베리아에서 농민 계급으로 태어난 신비의 치유사였다 역사학자 샬로트 지프바트는 러시아 황실 연구의 권위자다 a r o u 1 9 20th c e n t u 라스푸디는 신앙으로 병을 치유하는 신통력을 내세워 러시아 상류 사회에 파란을 일으켰던 인물이었다 브라이언 모나이는 러시아 역사 전문가다 황제의 편지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며칠 전 나는 토볼 지방의 농민을 잡견했다 그는 황후 안나에게 놀랍도록 강한 인상을 남겼다. Nicholas Alexander a very impressed with r e s p e t in they like him w 이곳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남쪽으로 25km 떨어진 알렉산드로 궁이다. 라스푸틴은 이곳에서 처음로 황실을 위한 영적 치료를 요청받았다. 라스푸틴이 황태자를 위해 기도하자 알렉세이가 안정을 찾았다. 황태자는 평온하게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 고통은 사라졌다. He clearly had some kind of incredible suggestive powers. It's never been explained and probably never will be. I mean, he had some kind of mesmeric power. 황후는 라스푸틴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 라스푸틴과 황실의 친분이 깊어지면서 황제는 러시아의 악명높은 비밀경찰 오호라나에게 라스푸틴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오호라나의 감시 속에서 라스푸틴은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을 맞았다. 성직자, 귀족, 군인 장교 등이 이젠 유명해진 시베리아 농민의 이야기를 들으러 찾아왔다. 하지만 가장 자주 들르는 방문객들은 여성이었다. 라스푸틴이 추종자에게 둘러싸인 사진 속 장면이 계속 재현됐다. 그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온 러시아가 궁금해했다. Wherever there was an opportunity, he would take it. On trains, during tea parties, you name it. If there was a possibility, he was there. He is, as it were, a, a bit of rough. for a certain type of russian lady. 라스 푸틴의 방탕한 생활에 대한 추론은 국가적인 스캔들로 발전했다. 황후가 외도를 저지른다는 소문이었다. It was v e r y widely believed throughout russia and it did her reputation enormous harm. It was dragging the imperial name into disrepute. 두 사람의 밀회를 그린 저속한 그림이 널리 퍼져나간다. He has last but not with the tsarina. There was no question she was his meal ticket. With her, he was at his holiest, his most moral. 추문이 난무하는 와중에 촬영한 가족 사진은 라스푸틴에 대한 황실의 신뢰를 보여준다. The fact was this man could help their son. 니콜 o 스 <라스> actually said at one point, I'd rather have t e Rasputins than one of Alexandra's screaming fits. 하지만 의심 많은 귀족들에게 라스푸틴은 추면술로 왕가를 사로잡은 인물이었다. 그의 황실 영향력을 놓고 의회에선 공개적으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1914년 유럽의 전쟁이 발발한다. 러시아는 프랑스, 영국과 연합해. Initial military successes w e 년 10월 말 전쟁은 러시아 a 큰 짐을 안겼다 거의 15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나 r s by a breakdown of morale. 면 황제에게 군대를 퇴각시키고 독일과 평화협정을 맺으라고 설득했다 라스푸틴의 황실내 영향력이 영국 정보부에 관심을 끈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상트 베테르부르크 중심가에 아스토리아 호텔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영국 정보부는 동맹국 러시아의 안정도를 가늠하는 데 점차 총력을 쏟았다. 이곳은 영국 런던의 화이트홀 코트 1번지. 1차 대전 당시 영국 정보 기관 본부로 사용됐다 역사학자 앤드류 쿡에게 극비 문서와 서신을 열람할 허가가 내려졌다. British intelligence were aware from the word go that r a s p u t i 러시아 국내 정보기관에 이어 영국 정보부도 라스푸틴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그의 생명은 위태로워졌다. 하지만 사료상으로는 황실의 불만을 품은 내부 세력이 라스푸틴의 국내 정세 개입에 종부를찍기로한 것으로 나타난다. Prince Yusupov is the son of one of the richest o l d e s families in Russia. He's an Oxford-educated fop. People like Yusupov, um, old-school, top-draw aristocracy, couldn't bear what was happening. Felix Yusupov certainly saw Rasputin as uh, an obstacle to, to Russia's recovery in the war. It was really that crucial to him that Rasputin be physically removed from the equation. 1916, 12, 16, Yusupov 상트페때르부르크 모이카운하의 강변에 위치한 자신의 궁전에서 열리는 파티로 라스푸틴을 유인했다. 유스포프의 증언에 따르면 라스푸틴은 그의 호의에 감사했다. 하지만 그때 위층에선 일단의 남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 중엔 유명한 정치가 블라디미르 프리슈기비치와 황족인 디미트리 파블로비치가 있었다. 파티에 초대된 신원 미상의 남자 두명도그 자리에 동참했다 은밀히 라스푸틴 암살을 계획한 사람들이었다 새벽 세시경 유스포프가 계획을 결행했다 유스포프는 공모자들에게 돌아가 라스푸틴의 죽음을 알렸다 하지만 나중에 시신을 확인하려 하자 라스푸틴은 있는 힘껏 유스포프의 목을 부려잡았다 유스포프는 도움을 청하며 도망쳤다 초인적인 힘으로 다시 일어선 라스푸틴은 뜰을 가루질러 탈출하려고 했다 그때 먼 거리에서 공모자 중한 명인 프리슈케비치가 방아쇠를 당겼다 his shots hit rasputin in the back and his second shot according to his own account hit rasputin in the back of the head 마침내 귀족 암살단이 라스푸틴을 처치했다 이들은 증거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근처의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체를 던졌다 하지만 그의 사체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피트로프스키 다리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 수사는 간단하게 끝났다. 황우는유스보프를 자택에 연금했지만 그는 사건 개입을 전면 부인했다. 유스보프는 기소되지 않았고 라스프린의 사체는 매장을 거쳐 다른 곳으로 옮겨지던 중 아무런 흔적도 없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렸다. 유스포프와 공모자들의 범죄 증거가 사라진 것이다. 여기까지가 가담자 2인의 증언을 토대로 구성한 라스푸틴의 추우지만 유스포프가 기록을 남긴 것은 사고 발생 11년 후였다. t h s o a o n s is is essentially m o d 라스푸틴 살인 사건의 잔혹성은 오랫동안 잊혀졌던 검시 보고서를 통해 다시 목을 끌기 시작했다. 러시아 기록보관소 깊숙한 곳에 살인 직후에 촬영한 귀중한 사진 자료가 보관돼 있었다 당시엔 공개가 안된 이 자료에 80년 동안 묻혀있던 사건 현장의 진실이 담겨 있다 정원에 쌓인 눈 위로 혈흔이 선명하다 강에서 건져낸 직후에 찍은 라스푸틴의 얼어붙은 사체와 부검 과정이 담긴 자세한 사진도 있다 사체 곳곳에 타박상과 총상의 흔적이 있다. 가까운 거리에서 정면으로 쏜 듯한 총상이 뒤에서 쏘다는피자의 주장을 반박한다. According to p r i s h k e v i c and Yusupov, the head wound was to the back of the head and fired at a distance. 권위 있 법의학자 데릭 운더 교수가 기록 보관소를 방문해. 1917년 부검 당시의 사진 자료를 분석했다. When I first saw the Rasputin uh, photographs, I was really surprised that they existed. There's a shot to the center of Rasputin's forehead, and this is a typical coup de grace shot. In other words, the final shot to finish someone off. p u v i s h k a y e v i c h s account and indeed Yusupov's simply do not add up once you actually look at uh, the autopsy evidence. 파운더 교수는 가까운 거리에서 벌어진 총격이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프리슈케비치는 세비지 권총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총은 범인이 사용한 세비지 권총과 같은 속도로 32구경 총탄을 발사한다 인체의 물리적 밀도와 유사하도록 젤라틴 덩어리를 동물의 가죽으로 감싼 물체를 피적으로 놓고 초고속 카메라로 총상을 입는 순간을 기록할 계획이다 근거리에서 총을 발사하면 원형의 관통상이 남는다 f o o k d the bullet hole no e r t a i n propellant residue and just a small thin black bullet wipe at the very margin of the wound. 펀더 교수는 라스푸틴의 검시 사진을 보고 원거리 사격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다. It shows clearly t u r e d o m the front f l e w Uh, directly between Rasputin's eyes and pulled the trigger 하지만 사진의 내용은 시간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When we examine the forehead wound, we see that it's a larger wound than would be expected. It's about half an inch in diameter. 하운더 교수는 불이슈케 비치가 수정했다는 32구경 권총에 의한 총상보다 사진 속의 상처가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That then begs the question if it wasn't a weapon fired by Yusupov uh, and p u r i s h k e v i c h what kind of weapon was it? What kind of weapon could it have been? It's comparable to one produced by a .455, a Webley revolver. The Webley revolver is a British Army design from about 1887. Uh, at the time of the First World War, when Rasputin was killed, it was issued to uh, most officers. 영국산 웨블리는 순납으로 만든 보다 대구경의 무자켓 총탄을 쓴다 세비지 권총의 경우는 전체를 구리로 감싼 소구경의 총알을 사용한다 무자켓 총탄은 1907년에 사용이 금지됐다 표적을 맞출 때 납이 변형되면서 표면을 관통하지 못하고 접촉한 순간에 에너지가 발산돼 근육과 뼈의 피해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비교 연를 위에 치명상을 입혔던 똑같은 근거리에서 비블리 리볼버에 사용됐던 납 총탄을 발사해 보기로 했다. When we compare these test shots with the gunshot wound to the center of the forehead of Rasputin, what we see is something very similar to the Webly shot. 먼거에서 쐈다는 증언이 거짓일 뿐 아니라 휴대던 소구경 권총에 의한 총상이 아니란 사실이 확실해졌다. the forensic and ballistic evidence does not match the accounts by Yusupov and Purishkevich it 공무자 중한 사람인 파블로비치가 국경이큰 권총을 가지고 있다가 치명상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유스포프와프리슈케비치 모두 파블로비치가 사건 발생 전에 건물을 떠났다고 증언했다. 여기서 수수께끼는 더 가중된다. 그날 밤 동석했던 의문의 두 인물로 관심을 돌려보자. 그들의 정체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스월드 레이너라는 인물을 가리키는 단서가 등장했다. 유스포프는 7년 전 옥스퍼드 유학 시절에 레이너를 만났다. 레이너가 비밀 작전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러시아 주재 영국 정보부 책임자와 레이너의 측근이 라스푸틴의 사체가 인양된 직후에 주고받은 서신에서도 포착됐다. 여기엔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목표는 완수했다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러스프틴의 암호명인 다크 포스가 사망했다는 표현과 함께 비록 사건 개입을 의심하는 몇 가지 불편한 질문을 받았지만 모두 잘 전달됐다. 레이너가 마무리한다라는 문구도 있다. 그러나 피자 중한 명은 의문의 두 남자가 러시아 군인이라고 증언했다. We know that certainly a number of people on the British intelligence mission. And Russian uniforms. 영국 요원들은 러시아 군복 차림으로 자주 활동했다 To me evidence points very strongly to the fact that there were at least two british officers present that evening 이 주장을 토대로 1916년 12월에 발생한 결정적 사건을 재구성해 보았다 새벽 3시 유스포프의 궁에서 라스푸틴이 총에 맞았다. 공모자들의 주먹질과 발길질이 이어졌다. 손은 결박당했다. It's a horrible mess. It's a case of we've got to kill this person, and we really don't know how. 들은 라스푸틴을 내려놓았고 역사학자 앤드류 쿡의 사건 추정이 맞다면 영국 정부 요원 오스왈드 레이너가 그를 내려다봤다. That particular point that a British officer is l i t e r a l 레이너는 범행을 완벽히 마무리지었다 암살자들은 사체가 발견되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지만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첨단 법의학기법을 통해 살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러시아를 전쟁의 동맹국으로 남기는 것이 영국의 목적이었다면 계획은 성공이었다. 하지만 라스푸틴이 죽고 1년도 안돼 러시아 혁명이 시작된다. 라스푸틴의 후견인이던 니콜라이 이세와 황실 가족은 볼셰비키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며 처참하게 처형됐다. 이로써 소련이란 거대한 국가가 출범하게 됐으며 시베리아 출신의 신비주의자 라스푸틴에 의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로마노프 왕조도 종말을 맞게 됐다.